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예요. 남자 그립이 없어, 이 사주가. 어. 아, 근데 결혼을 한뭐 거예요?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산내울 사내 소리도 나와야 되고, 어. 뭐 이혼해? 찢어서 찌그럭찌그럭찌그럭 시끄러운 소리는 나는데, 최근에 함성원 씨가 자기 유튜브에 음.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음. 이제 왜 그런 걸로 했을까요? 자식을 낳으면서 부부 합이 깨져. 왜냐면 이 여자가 올해는 삼재가 늘었잖아. 이 집에 판파가 나야 돼.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혼할 확률은? 한 70% 정도? 우유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유보살 입니다. 저희가 그러면은 네네. 진짜 궁금한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. 그래서 궁합 한번 봐주세요. 자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여자 사주가 보통 이 사주가 아니야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야 음. 좋은 궁합은 아니다 소리가 나요 아, 부부야? 부부예요 쓰라의 자손이 있는 걸로 나아요 음.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둘러를 보면 어떤 사를 못하라는 사주고 이 사주가 치마 둘러 여자고 음. 남자 직성이 강해서 독불장군에 음. 자기가 아주 그냥 남자를 갖다 쉬어잡고 음. 남자 그늘이 없어 이 사주가 아, 쉽게 하면 혼자 사는 사주야. 아 <웃음> 어. 근데 결혼을 한거 응,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여곡도 많고 어. 부부의 갈등으로 사내고 사내 소리도 나와야 되고 어. 왜냐면 이 여자가 올해는 삼지가들었잖아 응.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부터 이 집에 폭파가 나야 돼. 올해는 굉장히 시끄럽게 응. 지나가야지. 음. 응. 선생님 말씀대로 자녀가 있긴 하네요. 아들아의 응. 자손을 낳으면서 뭐그 사이가 떨어져야 돼. 둘을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을 낳으면서 응. 부부 합이 깨져. 지금 이 둘의 현재 상태는 어때 보이세요? 내가 볼 때는 찌그럭찌그럭찌그럭 시끄러운 소리는 나는데, 어... 그거를 넘어간 것처럼 보여져요. 아. 말은 뭐 아. 이혼해? 찢어서? 아. 이렇게 해도 아. 누군가로 인해서 네네. 이렇게 다시 또 붙지. 그 여성분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어요? 그건 진심이 네. 있는 걸로 보세요내때볼 때는 좀이목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사람이 이별이 공방수는 들어와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말복을 한가지 그런 수는 네네. 들어와도 작년수, 올해 수 앉은 자리가 붕 떠있어 지금. 네? 그래서 뭐이 사람이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야 돼. 네. 타국 멀리 떠나든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. 어. 내가 볼때 어디 간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타국 멀리 나가서 이 사람이 어.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액땜을 하지 여자가 사업하는 걸로 나와 굉장히 이 사람이 사업 기질이 네. 뛰어나 그 왜냐면 금전으로 욕심이 많지 남편이 있어도 가장 아닌 가장이어야 돼이 네. 사주가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자기가 이거를 다 끌고 가야 돼 뭐, 남자가 기죽어 살지 네. 내가 볼 때는 남자는 지금 뭐 크게 뭐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네. 보여지는 데 어,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? 근데. 네. 조금 힘들데이 남자가 그냥 져주지 어... 그래야 편하니까 집안이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기 좀 질문해 볼게요 네 여자는 응. 함소원씨 남자는 진화예요함소원은 <목소리> 옛날에 미스코리 한번보 뭐 나온 사람 아니에요? 맞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둘이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시하게 많네 최근에 함소원씨가 자기 유튜브에 응. 이혼을 해야겠다 음. 라고 이제 발언 좀 유튜브 영상을 기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 했을까요? 내가 볼 때는 또 악플 때문에도 시달렸던 것 같고 어. 근데 욱하는 성질에 네네. 나도 모르게 그냥 올리, 올렸던 게 네네. 그게 너무 크게 이슈화가 돼버린 거지 어. 기사가 빵 터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음. 약간 조금 거짓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. 여자가 간종 같은 그런 음... 타입도 있고 남들한테 이목을 끌려고 했던 것도 있긴 한데 네네. 아플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했던 음...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어... 아직까지 뭐 헤어지는 이별 수는 들어와 있어도 본인애들이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... 그리고 올해 수 내년 수만 잘 넘어가면 그냥 그냥 묻혀지면서 또잘 살지 않을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혼할 확률은? 한 70% 정도 옆에서 뭐 네. 시어머니든, 네. 친정어머니든 네. 누군가가 말려서 자그네 사는 것 같아요. 애기 때문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. 네.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점 하나씩만 얘기해주시고요. 보살 뭐 수가 항상 따라요. 그래서 사업하잖아요. 안 좋게 될것 같아. 거기서 뭐가 좀 이슈가 될것 같아요. 내가 네. 볼 때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. 어... 뭐.